안녕하세요 여러분, 아니안입니다. 편집 영상은 하지 않고 목소리만 그냥 공개할 건데요. 많은 분들이 저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랬는데 링고도 맞고 그리고 어 약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콧물은 없고 이제 열도 좀 내렸고 그리고 이제 기침 같은 경우는 하긴 하지만 밤에는 이제 심하거든요. 근데 어 약기운이랑 링걸 맞은 덕에 기침은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심할 거지만 여러분들도 요즘 감기가 독하다 보니까 아프지 시 마시고 늘 건강 잘 챙기시고 어 2022년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12월 1일이 시작이더라고요.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1월 마무리 잘 하시고 12월도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저 아니아니가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! 그리고 사랑합니다. 호기니 프랜 땡큐 a 머치 해버나스 데이 해버 굿 데이 땡큐 여러분들 모두 그러면 건강 잘 챙기시고 제가 얼른 회복해서 수요일날 정규실방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저안니아가 아니 건강관리 더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모두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, 아니, 아니, 실망을 알리면서 <웃음> 좋은 모습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아니, 아니가 되겠습니다. 많이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. 감사드려요. 뿅!